여러분은 클래식을 얼마나 들으시나요? 클래식을 하면 뭔가 어렵고 뭔가 정장을 차려입고 들려야할것 같은 뭔가 교양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선입견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모차르트, 바흐, 베토벤, 헨델, 비발디, 슈베르트, 쇼팽 브람스, 푸치니를 줄줄 꿰고 있어야만 클래식을 안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유튜브에 잔잔한 음악을 검색해서 아티스트 미상의 재즈나 로파일을 듣듯이 들으면 안 되는 걸까요? 클래식을 들어보고 싶지만 막상 입문하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1일 1클래식 1기쁨 이라는 책인데요. 1일 1팩 1일 1영상 심지어 1일 1깡도 하는 요즘에 1일 1클래식 하지 말란 법이 있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세기 동안 사랑받은 부류의 명곡부터 최근에야 예술성을 인정받은 음악까지 매일 딱한 곡씩만을 추천해주는 1년짜리 플레이리스트인데요 뭐든지 이한달 동안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는 이 한국 타자니 한달 동안 1일 1클래식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1일 1클래식하는 첫번째 날인데요 유튜브에 1일 1클래식 1기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플레이리스트가 딱 나와있어요 해당 월에 딱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책도 날짜별로 딱 한장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에 맞춰서 읽고 또 클래식을 들으면 됩니다 첫번째 날에는 쉰들러 리스트 테마네요 Theme from Schindler List <웃음> 신들러스트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의 설명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 달에는 두 편의 영화로 여행을 떠나볼 생각이다 이유는 묻지 말기를 영화 사운드 트랙은 클래식이라는 더 넓은 경위의 세계로 통하는 훌륭한 관문이다 이 곡은 인종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을 울린다 방금 소름, 소름이 쫙 돋았어요. 아, 저는 클래식하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아, 그 모짜르트 무슨 교회 한곡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제가 뭘 들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매일매일에 어떤 주제가 되는 그 클래식이 있으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내일은 또 내일의 클래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좋네. 자 둘째 날이고요 이제 자기 전인데 오늘은 또 어떤 클래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 책에는 이제 이 곡의 분위기나 뭐 특징 같은 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줘서 들으면서 참고해서 듣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 클래식을 듣는게 좋더라고요 곡마다 길이가 다르지만 대체로 10분 정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 그 시간이 기다려 지기도 했어요 자 이제 1일 1클래식 한지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매일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밤에만 클래식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꼭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 낮에 일과 중에도 한 번씩 시간 내가지고 들으면 뭐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은 뭐 낮에 들어 볼 건데요 3월 3일 카드맨 모음곡 1번 3곡 간주곡 찾아보니까 2분 40초로 굉장히 짧아요 잠시 감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다 그냥 2분 40초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옛날에 막 오랫동안 명상할 때부터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추천해주는 클래식을 하나 듣고 그 곡에 대한 이야기도 좀 알게 되고 노래를 감상하면서 좀 정신없었던 마음도 차분해지고 하, 좋네요 마음이 진짜 편해졌어요 요즘 좀막 시험 준비도 하고 여러가지 준비하느라고 좀 정신 없었는데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클래식이 조금 더 친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도 클래식을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어요 오늘은 런닝을 나왔는데요 제가 원래 런닝할 때 듣는 노래가 있는데 오늘 클래식이 모차르트의 라 클레멘자 디티토 라는 곡이에요 이게 되게 경쾌해 가지고 오늘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뛰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시미르 사랑 노래라는 거고 추천을 받았는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원한 진 토닉이나 그와 비슷한 술한 잔을 손에 들고 들으실 것을 추천한다. 시알리마르 정원아, 우리가 왔다. 어, 괜찮은데? 제가 뭐진 토닉은 없지만 한 번씩 그냥 즐기는 술이 있어서. 시알리마르 정원아, 우리가 왔다. 사실 저도 혼수로 가끔씩 하는데 항상 뭐 r&b나 약간 뭐 재즈 주로 이런걸 들었었는데 클래식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것도 생각보다 괜찮네요 <웃음> 들어보니까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의 곡은 동물의 사육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아는 곡이 나왔는데 약간 이 곡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게 있네요 원래 생상스는 동물의 사육제를 출판하지 않으려고 했대요 음... 약간 이런 곡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걸 아는 것도 뭔가 잡단 지식을 알게 되는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 인스타그램을 지우고 독서와 글쓰기에 취미를 붙였는데요 30분이 넘는 긴 곡도 있어서 그런 건 틀어놓고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1일1 클래식을 한지 한 달이 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 하루도 빠짐없이 클래식을 듣진 못했어요 피곤해서 그냥 잠든 적도 있고 클래식 들으러 유튜브 들어갔다가 다른 거 보다가 잠든 적도 있어요 그래도 살면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히 클래식을 들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음 근데요 이한달 동안 클래식을 들으면서 저는 좋은 곡에 체크만 해놨지 뭐 작곡가나 곡의 이름? 기억 안 나요. 한달 동안 들은 곡들의 대부분은 다시 들어도 누구의 어떤 곡인지 아마 기억 못할걸요? 근데 그러면 뭐 어때요? 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듣고 좋으면 또 듣고. 아님 말고. 매일 클래식을 듣는 동안 짧으면 2, 3분씩. 길면 20분에서 30분씩. 오, 이런 곡도 있구나. 좋다. 오늘은 좀 차분해지네? 아니면 오늘은 좀 경쾌하네? 오늘은 뭔가가 마음을 울리네? 이런 자유로운 감상을 하면서 클래식을 듣는 그 순간 즐거움을 얻었다면 그걸로 됐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또 좋았던 점은 이 책은 하루에 길어봤자 한페이지예요 정말 부담이 안돼요 뭔가 좀 별의 별거 다 아는 삼촌이 이 클래식에 대해서 쫑알쫑알 얘기해주는 느낌이라 뭐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음 그래요 하는 느낌으로 읽고 또 음악을 들으니까 진짜 부담 하나도 안되더라고요 인트로에서도 얘기했지만 요즘 우리가 듣는 뭐 카페음악, 재즈음악, 로파음악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듣고 많은 음악들이잖아요 뭐 클래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클래식을 들었는데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한 곡씩 듣고 자면 마음도 좀 차분해지고 편안해져서 참좋더라고요 특히나 지금에 저는 대학교 막학기를 다니고 있고 또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유튜브에선 일일 영상을 하고 있어서 그냥 하루가 아주 그냥 정신이 없어요 이런 정신없는 삶들을 보내는 와중에 이 클래식이 정말 작은 위로가 되어주더라고요왜이 책의 이름이 일일일클래식 일기쁨인지 알수 있는 나을드렸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기는 2020년 3월입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한달 동안 클래식을 들어본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분들께 클래식 한곡 정도는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아르보페르트의 스피겔 임 스피겔 거울 속의 거울이라는 뜻인데요 이 곡이 여러분들의 삶에 부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의 한 문장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어디서 왔든 어쩌다 이 책을 펼쳤든 이 곡들은 여러분의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